멈춘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지 열린 서랍 같아 하늘로 높이 날린 너 자꾸 내게 되돌아와 힘들게 삼킨 이별도 다 그대로인 거 수없이 떠난 길 위에서 난 너를 발견하고 비우려 했던 마음도 이렇게 너로 다 올라 발걸음의 끝에 늘 네가 부딪혀 지 시간 속 잠든 너를 찾아가 아무리 막아도 결국 너의 곁인 걸 길고 긴 여행을 끝내 이젠 돌아가 너라는 집으로 지금 다시 way back home 여러 기억을 꺼내들어 부서진 시간 위에서 선명히 너는 떠올라 길 잃은 맘속에 널 가둔 채 살아 그만 그만 멈춘 시간 속 잠든 너 해 오직 너로 안결된 이야기를 모든 이 마음 그 위로 눈또 한겹 쌓여가 내겐 그 누구도 아닌 네가 필요해 돌아와 내 곁에 그날까지 안났던